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9일 사기. 차 네? 어. 네. 우리나라도 박찬인가능 하겠죠? 뭐 살아있는 분은 조금... 그렇죠. <웃음> 이게더골주 같은데? 이게 더 그렇죠? <웃음> 감귤 맛? 네, 안녕하세요, 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승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션을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골드네일인 코나 비웨이브와 미국식 페일네일인 에일 스미스 샌디에고 페일네일 점삼구 사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분께서는 수제 맥주 하면 가장 떠오르는 타입의 맥주가 뭔가요? 아, 저는 뭐 아무래도 뭐 오렌지 아니면 열대 과일 이런 시트러스한 향이 딱 맥주에서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맥알못이라서 잘 몰라요. 수제 맥주가 뭔지 그냥 맥주는 뭔지.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수제 맥주 하면은 저도 상큼한 과일 풍미와 약간 씁쓸함이 겹들여진 맥주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아메리칸 페이레일이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두점미하고시음해볼까요 아... 이게 네. 이게 제 최애 맥주점! 네, 빠르게 따르면 페이너! 됩니다. <웃음> 네. 어, 얘도 올라온다. 빨리 따르면 돼요. 어, 이거 거품이 안 생기네요? 생각보다? 아, 조금 거칠게 다르지, 돼요. 아, 그렇게. 오늘 네. 좀 너무 부드럽게 다르나봐요 네. 어, 이렇게. 이렇는 거죠. 거칠게게 네. 이렇게. 있는건한번하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지 음. 아, 역시 맛있게 맛있어 <웃음> 술은 나술 아니야? 일도셔 <웃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이쪽으로 먹었죠? 네나 이쪽으로 먹었지 끗 <웃음>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제 선택은 Big Wave. 이게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왜냐면, 이거는, 저번에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약간, 진짜 약간 이국적이고, 뭔가 진짜 하와이에 온 듯한 약간 그런 엄청 부드러운 맛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감귤 맛? 약간 감귤 맛이 되게 강하게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맥주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알코올이 잠깐 있는 주스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한번 시험해보시죠 네. 네. 볼까요? 감귤? 네 음, 확실히 감귤 향은 네. 나네요 네. 향이 강하죠 네. 강하게 입 끝에서 감귤 향이 오렌지? 감귤? 뭐 네. 이런 향이 확실히 올라오긴 하는데 네. 네. 무거운 느낌은 좀 있고 이 ABS 확실히 그냥 즐겨 마시던 전형적인 미국 수제 맥주 네. 느낌이 좀 음. 많이 날 거예요. 아주 정석적인 페이레일이거든요. 이 페이레일이라는 게영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연한색 에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본래는 영국에서 탄생한 맥주거든요. 이 페일 에일이 나왔던 당시에는 영국에는 대부분 갈색이나 어두운 그 검은색 등의 어두운 맥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보다 색상이 연한 에일이라고 해서 페일 에일이라고 불려졌다고 해요. 아... 그럼 페일 에일의 반대는 뭔데요? 뭐 다크 에일 뭐 이렇게 되겠죠. <웃음> <웃음> 어, 맞네. <웃음> <참백한 거니까>. 아 맞네. 페일 창백한 거니까. 근데 그런데 이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귤, 뭐 오렌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오렌지 과즙을 넣거나뭐그렇겠나요 아,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이 보통 페일레일 타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버들한테 여기 과일 직접 넣은 거냐 이렇게 물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음. 네, 과일은 전혀 안 들어갔고요. 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자란 홉들이 만들어내는 풍미입니다. 홉? 예. 홉? 그 희망할 때 홉? <웃음> 아니요 이거는 H.O.P이고요. 네. 홉을 H.O.P라고 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 이제 전면 라벨을 보면은 이제 호펠리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 우리 호프집 할 때도 호프는 HOF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뭐 맥주 호프집이 왜 호프집이냐 할때뭐 재료 호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철자는 다르고요 아뭐 기원은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모르죠 아, 네. 어디 가서 똑똑한 척 하면 안되 아, 똑똑한 척 해야 돼 아, 똑똑한 척 어, 해야 돼요? 호프 할때왜 호프인지는 왜요? 에? HOF가 광장 마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독일말로. 아, 그러니까 네. 우리 허니 비어 가든 하잖아요. 네. 그게 다른 말로는 호프 광장 작은데. 그러면 맥주 작은 광장냐 아, 그런? 그렇죠. 느낌? 제가 옛날 어좀 옛날 라떼 이야기긴 한데 제가 라떼? 을지로에 네.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20년 전에 네. 거기 지하에 가면 오비 맥주광이야 호프. 아 오비 호프. 네. 오비 네. 타운. 타운. 네. 네. 아 거기가 우리나라. 호프집 1호라 그랬어요. 그만부지한게늘 응. 봤거든.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게 호비 있는데 그 홉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호비라는게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뭐 체크 사츠라고 돼있는데 얘는 이제 사츠라고 하는 호품종이고요. 얘는 넬슨 소빈이라고 하는 호품종이고 얘는 여기 짭새인데 칼립소라고 되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미국 품종이고 체코 사츠는 체코 품종이고 넬슨소빈는 그 뉴질랜드 품종인데 특히 이 사츠 같은 경우는 유명한 필스너 우르켈 이 라고 하는 맥주의 맛을 내는 홉이에요 음. 또 반면에 이 칼립소라던가 넬슨소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약간 열대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패션프루츠 뭐 복숭아 약간 이런 느낌을 내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호흡을 실제로 자스민이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어요. 근데 호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호흡은 원래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원래 이렇게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어, 진짜 예, 진짜 여기... 뭐 약간 양배추? 아우, 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작은 미니양배추 약간 예.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 양조사들이 아... 많이 사용하는 호흡은요? 솔빵을 느낌보다는 이렇게 환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너무 미니미니하고 너무 귀여운데. <웃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강아지 사료 같은 느낌으로 아 이렇게 아환 형태로 어, 돼 냄새 있는데. 냄새가 확 온다. 네, 한번 향을 한번 맡아 보시면 이 냄새랑. 네, 맥주 안에 호비스요이 안에 너 있다. 맥주라서 일단 물이랑 희석돼서 그런지 약간 옅하게 나긴 하는데 이 냄새가 맞기는 해요. 이 냄새가 이 냄새가 나긴 해요. 특유의 향, 음, 음, 그게 네. 나긴 나는 거.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 말로는 표현이 안돼 이게. 어쨌든 약간 과일이나 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에이. 예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페이레일를 이제 향이 나는 거는 보통 이 호비라는 게 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과일 맛이 나는게 그렇습니다 예그 네, 맥주의 주재료인 훅 같은 경우도 품종이 한 400여 종이 넘게 있어요 이 품종과 출신에 따라 각각의 이제 내는 혹들이 내는 맛이 달라요 전반적으로 독일이나 체코 출신 훅들은요 풀이나 허브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이 독일 체코의 필스너 라거 이런 걸 먹으면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좀 강해요 음. 반면에 미국 출신의 옥들은 열대 과일이나 시트러스한 풍미를 가진 풍종이 많아서 미국식 페이레일이잖아요. 지금 드시는 에일 스미스 저 394가요? 네. 그래서 미국 옷을 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맛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시당초 지금 이 에일 스미스 양주장이 샌디에이고 그 미국 서남부에 이제 샌디에이고 출신 양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샌디에이고.394 페이레일 이렇게 이름이 돼 있죠. 미국식 페이레일입니다. 샌디에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수제 맥주에 성이 비슷하게 여겨지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뭐 포틀랜드, 뭐 샌디에고, 시애틀 이런 식으로 서부 쪽에. 근데 샌디에고가 왜 샌디에고인 줄아어요 약간 샌디에고 약간 그 느낌이 약간 멕시칸.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바로 멕시코 국경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아 어, 샌 샌프란시스코 갈때 세인트 성자 아그 디에고라는 어떤 성인의 이름이고요. 근데 포르투칼이 지역을 처음 발견했는데 얘를 점령하던 날이 성 디에고의 축일이었대요. 그래서 아 여기 이름 모르죠? 아 오늘 디에고 승인 기리는 날이잖아. 그럼 샌디에고로 해.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었대요. 미디어 뭐. 저희가 오늘 이제 에일 스미스라는 맥주의 3.394잖아요. 이거 음 어떻게 읽으세요? 3.94? 네. 이제 이제 어떻게 소... 읽어야 되나요? 그림이 힌트죠 그림이 그림이요. 힌트. 예. 야구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예. 이 맥주에 이야기가 있어요 샌드에고 야구팀이 있는데 그래. 스페인 말로 신부님이라고 읽혀지는 패더리스? 어, 뭐죠? 파드레스 파드레스 파드레스 이런 야구팀의 음... 전설의 타자가 있어요 그 타자가 기록한 최고의 타율이 3할 9푼 살이거든요 삼월 국춘 사리 오 어머니 무전 사유리죠.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열번 타석에 쓰면 네, 네 번은 거의 안타 쳤던 얘기. 음.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2014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나 이 에이 스미스가 그분을 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분이 거의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샌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가 연치. 그래서 이그분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런 맥주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탄생한 맥주입니다. 그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스타디 셀러 같은 맥주가 된 거죠. 그쵸. 엄청난 분이. 엄청난 분이.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엘스 미스 스미스라는 로고가 참 재밌거든요. 왜요? 뭔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웃음> 이게 이제 스미스가 대장간이거든요. 아, 대장간 어, 어. 네. 이런데 맥주를 에일 맥주를 이렇게 담금질한다. 닫는다. 아. 뭐 이런 의미로 로그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맥주병 하나에 엄청난 역사가 지금 들어 있는데. 어의 많은 게 있죠. 오. 스토리가 많은. 보통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텐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라던가 좀 어떤 인물을 기리는 맥주들도 꽤 많아요. 음. 뭐 축구 선수를 기리는 것도 있고 뭐 레이싱 스타를 음. 기리는 것도 있고 뭐 정치인을 기리는 것도 있고 뭐그 나라의 영웅을 기리는 맥주들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도 나와야겠다 그러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를 기리는 약간 맥주라든지 안 되는? 그니까. 아직, 아직까지는 조이할지 <웃음> 조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이수신 장군 이런 거면 되겠다. 이아 예. 이수신 장군도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웃음> 아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 도 또. 영국은 되게 그런 거 많아요. 막 넬슨 제독을 음. 뭐 네. 기리는 맥주라던가 아유. 아마 처치를 약간 캐릭터와 가지고 어 시행거라던가 약간 우리나라도 박찬호 첫째. 뭐 가능은 하겠죠 뭐 예. 음. 하면 가능은 할 텐데 이제 살아있는 분은 조금 그렇죠 <웃음> 페이레일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그 사실 페이레일은요 네. 어, 수제 맥주 양정의 가장 기본적인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1980년에 미국에서 수제 맥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당시에는 가볍고 그냥 물 같은 라거 맥주들 위주였어요 네. 미국으로 따지면 뭐 버드와이저나 밀러 같은 이제 정말 가벼운 라거 맥주들밖에 거의 없어서 네. 이 신생 수제 맥주 양정들이 기성 대기업하고 라거 맥주로는 경쟁이 어렵잖아요 네. 신생 업체가 뭐 마케팅이 될 리도 없고 자본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들이 안 만드는 이제 씁쓸하지만 후배 향이 가득한 맥주 기존에 마시던 라고 하고는 완벽히 다르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 맥주로서 이 페이레일을 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 이제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레일이 마트나 편의점에 많이 보이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일반 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모르시다 보니까 아, 왜 라고 안 만들고 맨날 이런 향 나는 에일만 만들어 라고나 제대로 만들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제맥주 음. 업체 입장에서는 라거를 만들어서 카스하이트 하고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우회 전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은 아, 자스민이 좋아했던 빅웨이브 네. 골드네일하고 에일스미스의 삼월 구순사리하고차이점인 예. 죠일 네, 페일에일과 골드네일의 차이를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은 골드네일에서 그러니까 여기 비개이브에서 호배 풍미를 증대시킨 게 페일에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페일에일이고 네. 이게 지금 골드네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색깔은 이게 더 골드 같은데? 이게 더창백해 보이네? 네. <웃음> 일단 호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골드네일부터 먹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그럼 마라탕 같은 거 있네요 그 보통 약간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이렇게 강도 올리는 거 카스나 라그 같은 게 0단계면 골드네일은 한 1단계 예. 그다음에 페일레일은한 2단계 2단계? 그러면 한 10단계까지 있겠네? 10단계까지는 <웃음> 조금 아니고요 어,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IPA 맥주를 시음을할 건데 네. 이것도 페일레일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아, 또 이제 또 세기하고 한 파워가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음, 네. 그거는 그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더 맥주에 대해서 알게 되셨나요? 이제 조금 응. 저번 주보다 더 지식 좀더 쌓인 게 확실히 느껴져요. 한잔 드세요. 네. <웃음> 오늘 너무너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